안녕하세요. 저는 롤드컵 통역 경험 인터뷰를 하러 온 SK의 박지선이고요. 지금 이제 2년 연속 롤드컵 현장에 와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항상 보람차고 어, 뿌듯합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직접 선수분들을 위한 통역을 해서 선수분이 원하는 그런 말씀을 뭐 방송에서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정말 뿌듯하고 선수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이제 한국 관, 한국 팬분들께도 빌려주실 수 있다는 게또 정말 뿌듯하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한국 방송에 나가는 많은 영어로 된 그런 컨텐츠나 뭐 자료를 많이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번역한 문장이 뭐 이렇게 방송에 나가거나 인용될 때도 정말 나름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뿌듯함을 거의 3위일체처럼 느끼고 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로드고 현장에서 이런 거 작년이었는데 그래서 되게 운이 좋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롤드컵이 워낙, 워낙 규모도 크고 기간도 정말 길어서 사실 이게 출장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막막하더라고 짐을 싸는 게 정말 제일 막막하더라고요. 작년에 정말 운 좋게 첫 롤드컵 현장 일인데도 한국에서 진행이 돼서 조금 더 이렇게 출근하는 느낌으로 다닐 수있어 갖고 정말 막 그런, 그런 쪽으로 체력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으면서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광주 부산에 가더라도 이제 쉬는 기간 동안 집에 서울에 들려갖고 뭐 쉴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좀 좋은 경험을 좋은 환경에서 살수 있었던 것 같아서 조, 어,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올해는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짐을 어떻게 싸야 되지 계속 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이제 롤드컵 시작 전에 도착해서 이제 끝나고 한 다음날쯤에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롤드컵 실제 기간보다도 출장 기간이 훨씬 긴 것도 있고 날씨도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옷도 두꺼운 옷을 막 잔뜩 싸야 돼갖고 막 캐리어가 결국 두 개가 되고 막 그랬는데 어 처음에는 그래서 날씨가 제일 걱정이 됐거든요. 아무래도 거기서 생활해보질 않아갖고 막그 15도쯤이라고 합니다라고 하면 사실 뭐 현지에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감이 안 와갖고 많은 사람들한테 여쭤보고, 뭐 SNS에도 질문을 올렸는데 다들 막, 아막푸드 집업 가져오면 돼요. 막 가디건 입고 다녀요. 이래갖고 막 그렇게 막 듣고 잔뜩 넣다가다 빼고 또 그렇게 쌌는데 막상 와보니까 막다 경량 패딩 입고 다니고 막 그렇게 다녀갖고 저도 막 너무 당황했는데 또 이제 또 마드리드로 가면 또 기운이 확 올라가니까 또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장기 출장이라는 게 이렇게 또 어려운 면이 이런 쪽으로도 있구나라는 걸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식사가 밥이 안 맞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알았는데 제가 국밥 이런 국물 국물을 너무 좋아하더라고 아침에는 국물이지 주인 거를 이번에 깨달았어요. 워낙 뭐 출장을 갔어도 뭐, 저번에 베트남이었으니까 아침에 조식 먹을 때 맨날 쌀국수 먹고, 막 퇴근하고 돌아와도 맨날 쌀국수 먹고, 막 그렇게 지내고, 뭐 있었는데 올해 이제 딱 유럽으로 와보니까 막 조식에도 막 빵밖에 없고, 빵막그 있는 그나마 저는 그래도 막 그런 야채라도 많이 먹어야겠다, 샐러드 먹어야겠다 하는데 샐러드도 없어요. 막 샐러드도 없고, 그나마 과일 있고, 연어 좀 있는데, 전 연어를 먹지도 않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힘이 안 날까 생각을 했더니 아침에 뜨끈한 걸 제가 먹어야 힘이 나더라고요 막 밥이나 면과 함께 국물을 먹어야지 제가 힘이 난다는 걸 알아가지고 막 근데 제가 또 모든 걸잘 먹기 때문에 막아 음식이 안 맞아서 힘들어 막 이런 거 아니지만 조금 충전이 잘안 되는 느낌이 어느 정도 있어요 인상 깊었던 인터뷰는 항상 아 리라 선수가 인터뷰를 진짜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리라 선수 인터뷰를 사실 보고 진짜 저희 한국에서 중계하고 계신 PD님도 너무 진짜 인터뷰 최고다. 말 너무 잘하신다 저 선수 분. 막 이런 식으로 감탄하시기도 했고 저도 실제로도 이제 그때가 막 2일차 막 이럴 때쯤이요 1일차 이쯤이갖고 저도 막 엄청 긴장해 있는 상태여서 막 떨려요 막 이러고 있는데 리더 선수님도 그냥 아 저도 많이 떨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딱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막 슬슬 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고 네 이제 로드컵 플레인이 마무리 됐는데요. 담원도 정말 그룹 스테이지로 안착을 했고 LCK 팀들 올해 정말 정말 강력한 모습이 기대되니까 모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웃음> 감사합니다.